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타오지공 가족 20편인데요 여러분도 오늘 뉴스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0명이 나왔고 확진자는 3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는 전부 해외 유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중국 본토에서는 사망자와 확진자가 처음으로 단한 명도 안 나왔다는 말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내일이 한우 해제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 안해도 아시겠죠 1월 23일 날 막기 시작하여 무려 76일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우한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를 할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관리를 잘하여 제2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타오주군 부부가 시장을 간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 은침에제아버下와在께下的公고 있는 공公에也有공三은月3개了 呃给我的感觉就是草突然长得好高好高啊因为没有人踩嘛你自己看把那凳子都快淹没了大家看把凳子都快淹没了那片草长得最茂盛像麦田一样嗯像麦田一样现在这个时候公园里面还是三三两两的人啊像去年平时的话每天这个时候都已经很多人了现在基本上也没啥人 这是以前小泽最喜欢玩的沙坑沙坑里面都长了一些草长了旱菜旱菜是啊这就是旱菜那是旱菜这是旱菜吗这是旱菜啊这以前是小泽最爱来玩的地方楼下的超市给小泽买瓶可乐拿回去吧<笑> 5 5이 네, 이에 이때까지 제 영상을 많이 보셨면 아시겠지만 타오지공 부부는 중산층 이상의 집안으로 주변 건물들도 굉장히 높고 공원도 잘 만들어놨네요. 이번 영상은 부부가 시장을 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봐봐요 绿码啊一须的哎扫上呗多少度三十六点四骑上我心爱的小摩托准备出发我们出小区的话现在需要扫码评绿码外出然后保安 呃这个地铁口封闭着在哎这地铁口怎么封闭着在呢这条线也还没开吗人还是挺多的你看一下有卖菜的呢我没开这就是那个菜市场的正大门然后里面的话有人员在进行消毒在清洗地面老板那个虾子怎么卖的呀虾子这个三十五呃大大一点的他说是三十五小一点的你味我味道一般<笑> <对吧? 笑> <音>我问了几家嗯卖菜的感觉这里的菜价还比我比去我们小区卖菜的价格还要略贵一点所以我就不打算在这里再买菜了好了我们马上就到超市了我们看一下超市今天有没有排队健康码和社区通行证春暖花开之时让我们一起出呃进超市门口需要测体温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직 미용실과 큰 시장 등문 닫은 곳들이 있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다 개업을 하겠죠 우리나라에선 좋은 소식 몇 가지가 들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증 환자 두 명에게 완치자로부터 획득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주입하는 혈장 치료를 하였다는데요. 다행히 성공을 하여 두명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한 명은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많은 중증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셔서 완치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나왔더라고요. 지금처럼 우리 시민분들이 잘 이겨내주신다면 앞으로는 금방 10명 이내로도 내려가지 않을까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한우 해제의 날입니다. 제가 상황을 한번 보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